됐나 봐. 배터리 몇퍼 있냐? 전 빼고 해. 괜찮아. 아이 자식 잡면뭐 빼고 해. 아니야, 괜찮아. 빨리 빼고 내 곁으로 와. 자 한마디 하시죠 빨리. 저랑 다이아 씨가 만든 동물원입니다. 일단 뭐 한번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음, 바로 지우 동물원인, 동물원인데 동물원인 예, 무려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사실 <목소리> 야야1 7시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목소리> 네 맞아요 진짜 <목소리> 이렇게 해서 다이아시버 동물원이 완성되었는데, <놀람> 여러분 336번 섬으로 와서 우리 같이 동물원 구경합시다. 동물원이여, 어와 반가워요. 아, 오랜만이지. 와프님, 와프님, 이건... 아 가격이 천원인데 누르는 순간 바로 결제돼요 그점 주의하셔야 되고요와 입장하셨다 자 제가 한번 입장을 하면 이렇게 바로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입장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동물원 내부를 소개해 볼게요 일단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요 뭐 관리실도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 북극곰도 있어요 와 북극까지 갔어요 닭도 있고요 어 자, 소, 소, 소, 우리 소중한 소. <웃음> 못 봤던 걸로. 짜자자. <웃음> 소, 소, 소가 벽에 끼었네요. 네, 소한 마리 있고요. 버섯 소도 있어요. 버섯 소도. 와.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좀 회로를 사용해서 이게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동물이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물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뭐 양도 있고요. 네.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지금 서버에서 구현이 가능한 동물들은 모두 이렇게 여기 네. 잡아다. 아 고양이 아쉽죠. 고양이가 안되더라고요뭐 해골 말까지 있어요. 여기 뭐야. 어 그냥 당나귀 당나귀. 아 노새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죠. 노새. 노새. 또 뭐냐 이거. 이게 당나귀인가? 어디? 당나귀당나기 당나귀. 당나귀. 와. 여기 오셀로 오셀로 오셀로린다. 음. 어우 귀여운 음. 거. 어 막, 춤추는데. 오셀로 씨 춤춰. 날 보니까 춤춰. 아나 반갑나 봐. 어떡해. 아 오셀로 씨 진짜 나 보고 춤추는데. <웃음> 아, 음. <웃음> 자네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지금 다이아 서버에서 처음 이동 336 가시면 이렇게 동물원에 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무료 6시간 동안, 어, 네. 6시간 동안, 아이 스포를 해야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시죠. 네, 뽑기가 오류가 있어서, 네, 예, 뽑기가 막혀 있어요. 뭐 어쨌든 다이아 서버, 네. 포함이 일단 올해는 저희는 저희 집에 가서 좀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이것만 어? 이거 다이아셔버의 어? 히트 동물원의 가장 바, 꼭 봐야 하는 명소 앵무새가 있는데 아, 우 너무 귀여워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관리실 3, 3 가요, 관리실. 여기 아 관리실에 있을까요? 여기 출구도 있는데 출구는 나중에 마지막에 나가도록 하고 3, 저희는 저희는 관리실에서 한번 쉬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닌, 맞는 아, 예. <목소리> 여기 이렇게 관리실.. 아 그래요? 1, 1. 관리실이 무려 4개나 있어요. 그쵸? 1, 이쪽인가 1이? 하 아, 인정. 네. 여러분, <목소리> 지금 다이아서버에서 이렇게 네, 동물원 와서 단지 천오, 천원, 천원, 단돈 천원, 단돈 천원 <목소리> 구경하실 수 있고요. 저희 여기는 다이아스버 동물원 관리실인데 어디로 갈까요, 레온 씨? 아, 자, 자로 가자. 자가 아, 어디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가야 아, 집으로 가 어, 이쪽. 여기 이렇게 비밀 통로인데요. 정원, 저희 저희 우리 카멜레온 집인데 제가 다간 건축을 하긴 했지만 어, 카멜레온 집에 가볼게요. 어디지? 여기다. 아, 정원 정원으로 가요. 오케이. 여기는.. 여기가 이제 스폰 장소 저기로 가면 동물원이 있고 여기는 우리 카멜레온이 살고 있는 집 보자 여기 카멜레온 집인데 이왕 뭐 동물원 리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카멜레온 집도 구경하고 가죠 뭐. 이 집은 참고로 또뭐 뭐냐 3층? 상층? 3층까지 있어 옥상도 있고 2층에는 이렇게 그림이랑 침대가 뭐, 있고 자, 무려 가장 중요한 화장실. 아, 맞다. 그렇죠. 아, 3층이야. 바로 옥상이구나 3층을 갈 때는 지름길이 있는데 자, 여기, 저희 카멜레온 집에는 지름길을 제가 다 설계해줬거든요. 카멜레온 집에 있는 지름길을 제가 다들어줬는데 여기에, 어디지? 여기다. 여기 점프. 짜잔 이렇게 옥사 여긴 우리 카멜레온 집의 옥사 이렇게 테라시죠 그쵸 아 여기 동물원 으로 돌아갈까요 처음에 재미있는게 많아요 여러분 어우 <웃음> 우리 여기 여기 카멜레온이 맞네 여기 토끼? 토끼? 아 여기 토끼구나 아 <웃음> 토끼 토끼 왜이리 귀여워 어우 왜 머리만 내고와몬이나아말 말이다 말이 점프하려 했는데 점프가 안 돼. 뭐야, 이거, 말. 어, 말아. 어. <웃음> 둘이 커플이냐? 왜 둘이 같이 행동해? <웃음> 둘, 둘이 똑같이 운동하는데, 막 점프점프하는데? 아유, 얘네도 귀엽네. 가자. <웃음> 잡고 있고. 모셀러. <웃음> 안녕? 너 뭐하니, 여기서? 여기 끄덕이 있는데? 너 뭐하니? 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여러분들 우리 다이아샵에서 동물원에서 재밌게 놀아요 귀여운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봐봐 북극곰 얼마나 귀여워 북극곰 완전 귀엽죠? 들어오셨다! 음, 와 반가워요 다이아, 다이아 동물원이에요 다이아 동물원 여기 어, 거의 출구, 출구, 출구. 한번 나가시면 제 입장 안 돼요. 음. 주의하셔야 돼요. 야, 앵무새, 어 앵무새 어디 갔냐? 어 있네. 여기 팝하고 있네. 팝하고 아, 안녕. 팝하고 저기요. 야, 팝하고 나 번역 어, 좀해줘나 번역, 나 번역. 더 있는데, 아, 아깝다. 어, 어, 다이아서버 동물원 <웃음> 많이 많이 오세요. 어어! 어, 세번째 쇼님 세번째 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이아동물원이에요 하나 만 하나 만 오케이 완벽 와 에이즈 간지나는 것 봐라 오케이 들어갈게 오야 이거 좋다 이거를 참 이거 좀더 높일게 5 곱하기 3으로 1 2 3 자, 오! 와우! 좋아! 여러분, 어, 많이 많이 와주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섬 2독 336, 336번 섬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만 가볼게요! 구독하지요 잊지 마시구요! 저희는 이만! 뿅! 아, 뭔가 아쉬워! 마지막 한 마디 더! 해요, 마칠게요. <웃음> 안녕히 가세요.